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거룩한 주일을 임으로 아, 이 영상은 토요일 저녁 늦게 올려 둘 테니까 여러분께서 주일날 아침에 에, 교회 요즘 갈수 있는 교회도 있고 갈수 없는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시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이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어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전번주에 보면은 그 창세기 18장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리고 소개해드렸습니다. 19절에는 그 소동과 고무라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또뭐 그런 내용뿐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장 건너뛰고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18절 20장이 18절까지 있는 것 같아요 볼까요 18절까지 있으니까 20장 1절서부터1절서부터 1절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웃음> 아, 영어성경도 어, 제네시스 잡들 투니제이 던부월스 1부터 아, 이렇게 여러분이 에,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은 마무리에서 내겜 지역으로 옮겨가서 카데스와 수로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날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아, 이 창세기 20장 2절부터 서 소개하기 전에 제가 잠시 에, 내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사라를 자꾸 루이라고, 오늘또 지금, 에, 사라를 루이라고, 그, 소개해서, 어, 또, 에급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루이라고 해가지고, 그, 에급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인 아브라함, 복의 거는 아브라함, 예.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은 복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에그에 데려가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라를 루이라고 해서 재미를 봤다고 해서 아, 그것을 오늘 또 이렇게 미인계를 써서 자기 아내를 미인계를 써서 아, 재산을 모으는 그런 좀치사한 사람이었는가, 음, 그렇게 음, 비관적인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진짜 누입니다. 예. 왜 그러냐하면은 아, 제가 역사편을 아직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였잖아요 그런는데이 데라가 그 아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라는 이 성경 자체가 창세 모세의 5경 중에서 이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벌써 그 천지창조 이후에 역사가 얼마 흐르지 않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구가 그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특히 그 유대나라 이런 데서는 근친결혼이 어,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셨고 어, 또 인구도 다 해발매되지도 않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거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음, 아내를 사라를 아내를 삼을 때 진짜 누입니다. 예, 진짜 누인 것이 왜 그러냐면 데라가 이제 아내가 몇명 있을 때에 그 역사 편서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우선 몇명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낳은 어머니 말고 사라의 저저대라이 아내 중에서 아브라함의 어느 어머니 말고 다른 이복 어 괴모 어머니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괴모 어머니의 딸이 바로 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어 진짜 남매 간에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에, 근친 결혼을 아주 그 음, 이렇게 장례했고 그 지역에 지금도 거기 그 지역에는 건지는 결혼이에요. 에, 그래서 <웃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인계를 쓰고 재산을 모으는 그런 야비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 사아는 아브라함의 누입니다. 그래서 배달은 어머니의 딸 딸을 에, 아브라함은 아내로 삼았던 것이고. 어, 나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 하란 이렇게 사명지라는 것을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또그 뒤에 또 있어요 그 후처에서 뭐또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항상 정통 자녀만 자녀라고 본처에서 는 자녀만 자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웃음> 이 하란의 딸, 딸이 또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근친 결혼이 그때는 이루어지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근친 결혼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가 우리와는 다르다. 요즘 뭐 우리 한국에서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북, 동생 이북 그 아내가 데려온 뭐딸뭐 뭐 이런 이런 그 괴부하고 뭐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에서는 라 그것이 합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유 음, 유대 유대 민족에게는 그것이 전혀 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게 그래서 <웃음> 어, 아내가 데려온 딸과 어, 우리나라는 그 관계를 가지면은 큰형벌을 받잖아요. 근데그 나라는 그걸 아내를 삼을 수도 있는 것이 유태 유태 집망의 그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음,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예, 말씀 나눌 거는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나쁜 방법을 말하면 미인계를 써가지고 자기 아내를 미인계를 써가지고 큰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본의 아니게, 본인은 미인계 쓸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사라가 미인계 작전에 들어가가지고 또큰 재산을 모으고, 에 그, 애급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에, 어디든지 가면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사나도 그렇게 하기로 실제로 누이였으니까 에, 했는데 누인데 아내가 됐다 하는 그 말을 빼가지고 <웃음>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단점이죠 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그런 작전적으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아, 그런 계획을 애굽에 가서 한번 재미를 봤다고 해서 미인계를 세우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참 졸장부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남에게 남에게 앗길 망정 음,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말은 뭐 요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에, 아브라함의 진심은 그렇지 않았다 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지 작전적으로 미인계를 쓰거나 아, 나쁜 방법을 모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또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그 소개가 위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보면 에, 그 네겝이라는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 거기서 점점 점 남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에, 양들이 풀을 떠들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야 되잖아요 천년 난방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내겹에 내려갔다 하는 거 전번 그 애굽에서 큰 재산을 모아온 그 사건에서 여러분의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겹 지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 아래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목축업은 그런데 거기에서또사사이이일어니다자 그러면 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2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이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의 누이이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이 그랄이란 하나의 국가거든요 예, 작은 국가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랄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죠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왜냐하면 이 사라가 뭐 현대말로 말하면 양기비 같이 그렇게 <웃음> 절세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라에 대한 미에 대한 소문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맹위를 떨칩니다. 사람들 한번 봤다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예. 놀래서 막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네개비라는 지방으로 가서 양을 치는데도 예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만. 계속 그렇게 소개돼가지고 그세겜땅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또 사라를 보고 또 그냥 완전히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미인이다 s t t i 그때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사진이 있었으면 지금 양 t 비 같은 거 사진이 어느 정도 그림으로나 사진으로 i 남았잖아요. 그때는 뭐. 창세 이후 천지 창조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사진이 있기는 힘들죠. 그렇게 살아간 미인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소개되는 것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거든요. 이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살아가 그렇게 절세가인 미인이냐? 그러면서 가서 이제 뭐 아브라함이 아내도 아내라는 얘기도 없고 누이라는데 그 누이를 데려와라. <웃음> 그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사라를 데려갔는데 <웃음> 사라를 데려갔다고 해서 금방 자기 아내를 삼은 게 아니고 사라를 데려가 가지고 이제 그 자기 궁에 이 사라를 그 궁에서 살도록 이렇게 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삼절.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데려갔다. 그래서 그날 자기 아내를 삼은 게 아니고, 이제 천천히 이제 뭐 혼인 날짜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제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이제 국민에게 공표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누이니까 예, 떳떳하게 예, 당연하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데려다 놨는데 첫날 데려자마자 그날 밤에 사라 사라를 데리고 잔게 아니에요. 어, 그렇놓고 이제 데다만 놓고 이제 궁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왕비로 이렇게 예,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기간이 뭐몇 개월 동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어, 데려다만 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구분역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아비멜렉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냥 그냥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면 은 그냥 죽이면 될 텐데 죽이지 않고 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죠 그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알려주고 소개를 하느냐 이 아비멜렉이란 왕도 악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고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 알려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땐 죽겠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궁에 데려온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이미 막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습니다. 그날부터 아비멜렉이 있는 궁에 있는 자기 후궁이나 모든 국민 여자들은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은이 하나님의 증거를 봤는데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속에서 듣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게 된다 죽인 게 아니에요 넌 죽을 것이다 빨리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게 또 이런 말도 되죠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좋게 말했습니다 네가 회개할래 아니면 범죄함으로 네가 죽임을 당할래 이런 내용이죠 4절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 하였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이 아비멜렉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5절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발뺌하는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자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내게 회개할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 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달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메에게 하느님께 약속한 게 있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저주하는 거니까 이것이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과 화가 그사람으로 통해서 나오는 뿌리가 되는 이 아브라함을 기도를 듣고 나는 너를 살 것이야 네가 나에게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볼 것이야 틀림없시 아브라함은 이 아내를 보내면 너를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성격, 내벗 아브라함의 성격을 내가 잘 아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할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이 하는 아브라함이 벗이 나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나에게 상고하는 기도는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니를 애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애끼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그를 뿌리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살려낼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한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 되시렵니까? 예, 제사 잘 지내가지고 조상 편이 돼, 조상들과 마귀 편이 돼가지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여러분이 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8절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 나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누가가?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이 얘기를 쭉 하니까 신하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다들 두려워했다. 누구를 하나님의 벌이 이 궁에 내릴까봐. 9절 아비 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오 이렇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매우 꾸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 들, 듣고 꾸짖음을 받아도 싸왜 미인계를 쓰는 거야 예.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좀그내맥이라도좀속 네 시원하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이런 미인계를 쓴 이유를 말해 주시오 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심중에 있는 말을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미인계를 쓴게 아니요 나는 내 목숨을 아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절대로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당신들에게 미인계를 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12절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다시 그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왜 누이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오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고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단 유일의 은혜요 하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미 미인계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 부근에 가 살게 되면은 항상 사람들이 당신을 뺏어가려고 할 것이요. 그때마다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고 하시오. 그뒤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안에 살아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이렇게 또 미인계가 성공을 합니다 자 열다섯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라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기 때문에 단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를 가든지 받게 됩니다 16절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가? 아비밀렉 왕이.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천세계를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들어보려는 나의 승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오. 이렇게 아비멜렉 왕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자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브라, 아니, 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돌려보내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아비멜렉을 위한 그런 축복의 기도를 지금 시작합니다. 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여종들이 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었다.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는 그 시간부터 이 아비멜렉의 왕궁에는 모든 여인들이 태가다 닫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이 네.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 대한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잘 사귀게 돼요 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쉭꾼하고 사귀면 결국은 계속 끌려다니면서 술을 먹게 돼요 도박하는 사람을 사귀면 결국은 여러분은 도박꾼이 됩니다 예. 도박꾼은 가서 자기가 홀랑 망하고 집다떨어먹던 얘기 안하고 언제 한탕해가지고 자기는 큰 재미를 봤다는 얘기로 자꾸 꼬십니다. 그러면 은근히 숯공장에서 숯이 흰옷에 묻듯이 묻어가지고 결국은 도박이 되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결국은 여러분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은 사귀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던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나쁜 계작을 가지고 미인계를 쓴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정말 그것은 아니죠 아니고 항상 자기 목숨을 아끼면서 내가 언젠가는 안에 살아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 여러분 전에 우리 그 <웃음> 시골에 있을 때 박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 오셨어요 한분 박목사 박, 성인 박씨니까 박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부흥강사로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우리 어릴 때 했는데 이분이 소경이었어요 왜 소경이 됐느냐 하면 이 시골에서 보, 보면 그 민약이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제가 이제 한방을 오래 했다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방이 원래 민방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방은 경험학입니다 아 옛날부터 그 뭐를 어떻게 해서 손이 베었을때 쑥을 찧어서 붙였더니 그것이 지혈이 되고 상처가 탈이 안 나게 아물더라 그것이 이제 앞으로 손었을때 붙이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약이고 그런 약이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민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경험학, 경험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보니까 되었더라고 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과거의 우리 한방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방의 원리로 그 박모사님이 눈이 침침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눈에다가 소금물로 눈을 씻으면 괜찮다, 괜찮다 그러 그래. 자꾸 누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정말 무식한 사람이죠 이 눈에는요 눈에 염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염산 여러분 아시나요 염산이 눈에 들어가면, 튀어 들어가면 한방울 튀어도 바로 눈이 실명해요 그만큼 염이 소금과 눈은 상극입니다 여러분 땀을 마흘리면 눈으로 막 땀이 들어가죠 막 쓰라리고 저녁에 나도 땀마흘리면 눈이 막쓰라리서 아, 저녁에 애를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눈 안질이 나빠집니다. 그만큼 이 땀에도 소금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과 눈은 삼각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소금물로 눈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전혀 무식한 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방모사 옆에 있으면서 눈이 침침할 때 소금물로 씻어라. 소금물 씻어라. 씻을 때마다 눈이 더 나빠지고 나빠지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씻어라 그걸로 씻어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박목사님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된박목사님 부흥 강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 봉해를 했는데 어떤 그 중에서 내가 어릴 때인데 어떤 얘기가 내가 하나 남아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교회든지 가면은 부흥회를 딱한번 하면은 그 교회에 있는 못생긴 아가씨들, 못생긴 아가씨, 예. 인물이 못생겨가지고 시집 못 가던 아가씨들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봉이 하면 하면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내는 너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웃음> 연애는 이쁜 여자하고 할지언정. 예. 아내는 이쁜 여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네. 항상 이쁜 아내는 인물값을 해요. 네. 자기 아내를 있으면서 다른 남자들하고 눈짓하고 이런 그런 일이 허다히 많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굳건히 지키려면은 아내는 못생긴 아가씨와 결혼을 해라 하는 것이 그분이 주장입니다. 못생긴 나가세요고결혼 해가지고 살면 은 정말 든든하다는 거예요 예. 완벽한 자기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보따리 싸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내는 못생긴 아내와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이쁜 예. 여자하고 살면 은 항상 그만큼 고통을 주고 뭐 예. 하여튼 예. 그렇게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어떠한 사람과 사느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상대를 택할 때 도덕질하는 남편 남자하고 사귀면 결국은 아내도 도덕질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내가 자기 아내를 삼을 때 툭한 자기에게 눈치 타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여자하고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여자는 또 아내로 살면서 다른 남자에게 또 눈짓하고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행시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어떠한 사람을 사귀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떠한 배피를 구해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살 때에 에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성경에 나오면 이쁜 여자에 대한 것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요비이 나중에 축복을 받고 딸을 낳았는데 딸을 셋을 낳았는데 전무후무한 미인이었더라 딸이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은 이 누구든지 한번 보면 에, 그 아브라함의 사례 사례가 홀딱 반할 정도로 그렇게 이뻤다 네, 이것이 성경의 역사 속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네. 나에게 복만 내려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복의 근원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나로 통해서 자꾸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겠습니까? 예, 네.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선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느냐? 예, 네.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도 복의 근원인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아무나 사귀면 안돼 사람 사귈 때 사람 사귈 때 정말 자기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사람을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또 미인계를 써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에고반과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화를 면하고 복을 받습니다. 예, 복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 복의 근원인 사람과 사기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덕질하는 사람하고 사기면 여러분 도둑놈 되요. 네. 깡패하고 사귀면 여러분도 주먹질하는 깡패가 돼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사귀는지 여러분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복의 근원인 사람과 사귀어서 앞으로 여러분 장래가 복된 날로 이어지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고 시간이 예 40분 50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또한 주를 여러분이 음,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